안녕하세요. 연하신당의녕하세입니다다 안녕하세요. 수정공입니다네 선생님 오늘 어떤 컨셉이에요아기선녀아기선녀 네, 그래서 삐삐 머리? 응. <웃음> 같은 세 <옷> 다른 느낌. <웃음> 소라빵 머리. 소라빵 머리. 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아요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요 근데 우리 머리를 이렇게 돌돌 말을 수가 없어서 양 갈래로 음 응. 비슷하게 응 선녀님이 좋아하시겠죠? 그럼요 무지개 타고 왔는데응 <웃음> 맞아 난 진짜 봤다 <웃음> 어. 뭐요? 응 뭐요 선녀님 무지개에서 내려오는데 내려오는 무슨 옷 입고 어떤 얼굴이 어떤 머리카락인지 봤다 응. 아, 선녀님을 봤다고요? 응다 응. 봤어 나도 신기했어. 오 이게 뭐지? 말려서 오 말말. 실령님이 받을 때마다 보여요? 아니 오. 나는 친 내린 봤때 삼산 돌때 봤어. 음. 그리고 가끔 나와요. 아우 <웃음> 할머니는 자꾸 하네요. 왜? 할머니가 화가 나면 할머니를 보여줘요 얼굴. 아서 <웃음> 있어 이렇게. 그럼 음. 나는 음. 뭘 붙여. 뭘 잘, 아. 못 붙여. 뭘 잘못 잘못 잘못했습니다. 못 붙여. 응. 신기하네요. 음. 이게 신, 신을 신 받는다고 해서 바로 신령님들이 다 오시는 건 아니라면 음. 맞아요. 계속 오시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기도를 계속, 기도만 옛날에는 3년 동안 했대요. 손님 안 보고. 손님 안 보고. 아 백일동안. 백일동안. 100일 동안 손님 안 보고 백일기도 백일 하고 손님 보고. 아 신령님들을 좀더뭐 많이 모시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왜 그렇게 하는 거죠? 자리 잡으시라고, 자리 자정하시라고. 하고 기도하고 해서. 응. 저한테 자리 잡아달라 뭐 이런. 응. 그러니까 여기 신당에 소담 중당 육당이 있는데 그부분을 이제 자리 잡으셔야지 점도 제대로 나오고 응. 막 이러니까. 음, 잘 봐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웃음> 오늘 오늘도 그점 보실 분은 갖고 왔어요. 이분도 다른 분들이 궁금해서 제가 궁금한 건 아니고. 나 우리 땅 궁금해. 맞 보라니까 <웃음> <웃음> 보고생겨. 응. 음. 어, 팔꿈치가 갑자기 왜 이렇게 아프지? 더 많이 뛰는데? 응. 왜 이렇게 심장이 빨리 뛰지? 뭔가 축하받을 일이 있거나 뭔가 하는 응. 사람이에요 지금? 에이. 심장이 너무 두근두근거리고 <웃음> 응. 막 뭔가가 이 사람도 뭐라고 해야 되지? 막 성격이 그니까 그러니까 몸으로 뭔가 하는 사람이에요? 몸으로? 응. 몸으로 뭔가 하는 건지 그지 않았어? 응. 약간 성격이 급한 건지 응. 뭔지는 모르겠는데 축하 받아야 되는 일이 있는 것 같이 많이 보이고 응. 그리고 이 사람은 어 조금 차분하게 자기가 누르고 사는 사람 같아요. 차분해지려고 뭔가가 응. 아, 방방 뛰는 원래... 사람인데 아, 응, 응. 응, 응. 어 이렇게 조금 이렇게 이렇게 누르는 것 같아 응. 자기 자신이 응. 그래서 그러는 건지 음 급한 사람이야. 급해야 되는 사람이야. 응. 원래 성향은 급해. 응응 급해야 되는 사람이야. 그러 보면은 아유 사주 자체가 아주 그냥 고집이가 장난이 아니다. 맞아. 내 주관이 뚜렷한 사 이게 치마를 뚫으고 나와서 여잔 거지 음. 남자 같은 느낌이 조금 많이 들어. 그러니까 음. 타고 태어난 기질 자체가 음. 쿨할 것 같다. 약간 이런 느낌? 응. 음. 음. 근데 약간 이상한 똥꼬집이 음. 있어. 맞아. 고집이? 음. 약간 빵상이라고 해야 돼? 4,000원. 응. 음. 음. 약간 나만의 세상이 있어야 될것 같은 음. 사람이야. 그게 좋은 쪽인가 봐요. 좋은 쪽이죠. 아까 음. 그 두근 원래 음. 두근거리는 것도 안, 음. 안 좋게 생각할 수도 있죠. 어안 음. 좋게 생각할 수는 생각하신다는... 날 그게 아니라 약간 설레는, 어, 느낌 맞아, 설레는 느낌이었어. 응. 내가 이만큼 왔어라는 약간 음. 복받치는 어. 느낌? 음. 약간. 어 마치 내가 진적할때 그런 느낌을 받았어 방금 아. 어 <웃음> 감격이 막 올라오는 느낌 그러니까 노력했다라는 얘기야 음. 자기가 뭔가가 여기까지 오는데 어, 어, 어, 노력을 어. 많이 한 어, 어, 어. 그래서 약간 지금 막 되게 소름이 돋으면서 뭔가가 막받아될것 같은 음. 그게 많이 느껴져 자존심이 엄청 셀것 같은데 음. 음. 네. 막 그거를 막 이렇게 하려고 안할거 같은 음. 사람. 음. 왜안 왜 할까요? 원래 음. 자, 이게 잘 되거나 음. 이러면은 좀 자존감이 올라가서 잘난 음. 척도 하게 되고 음. 막 그러잖아요. 음. 이 사람은 보여지는 거그 이미지 음. 약간 그게 중요한 사람이라서 음. 내 성격이 이래도 다막 음. 보여 줄거 같지 않은 사람이에요. 음. 음. 음. 그러니까 조금 이 사람은 내가 볼 때는 다른 거는 좀 예민할 수 있는 사람 음, 음. 음, 맞아 보여요. 나도 그 얘기 하려고 어, 맞아 그래서 감정이 풍부한 건지 어, 내가 그런 건지 감수성이 꼭, 막 이런 상처도 사람 상처도 있는 사람 같고 그래서 말을 아끼는 건가? 음. 뭐 이런 생각도 어. 들고 음. 그래서 자기가 조금 많이 힘들고 상처가 많았던 사람들은 말을 조심히 하잖아 그렇지. 왜냐면 음. 상대방한테도 내가 지나가는 말인데도 그게 상처가 될까 봐 음. 약간 눈치를 많이 보고 맞아. 살았을 것 같은 사람이야 음. 그게 왜, 음. 왜 그럴까요? 경험에서 우러나서 음. 그런 걸까요? 아니면... 내가 당해봤으니까. 응, 당해봤으니까. 응. 당해봤고 옆에 있는 사람도 그랬으니까. 응. 근데 이 사람 감정이 뭔가 나랑 자꾸만 찌릿찌릿하고 느껴지는데 약간 내가 지금 느끼는 감정인 거 같아. 응. 많이 기다려준 거 같은 느낌, 주변에서? 응. 어, 주변에서 많이 도와주고 많이 잘 됐으면 좋겠어. 너가 잘 됐으면 좋겠어. 근데 이제서야 뭔가 잘된 느낌? 응. 어, 그래가지고 자기의 뭔가가 어막각 격해지는 거 아, 같아 음, 감정이. 응. 음. 너나 솔직히 울 뻔했어. 응. 음. 어내 그래서 내 이렇게 한숨 쉰 거야. 응. 약간 동병 서로 어, 어, 느낌. 어어어 고생 끝낙이 왔구나. 약간 음. 이런 느낌이 좀 들어. 응. 음. 몰라 좋게 보는지 몰라. 아 좋네. 어 <웃음> 어. 나는 방울흔들때 네. 소름이 돋았어 어, 나도야. 계속. 그치? <웃음> 이게 뭐지? 왔어, 어, 지금. 이게 뭐지? 어 이게 뭐지? 이제어 근데 우리가. 되게 응. 나는 그 응. 뭔가 안타까웠어. 응. 짠해. 응. 짠하고. 여기까지 오기가 응. 정말 힘들었다라는 뜻인가요? 그냥 뭔가 얘가 원래 이렇게 막 살아야 될거 아닌 것 같은데 응. 막 주변 환경에 맞춰서 막 자기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소가이 하는 게 많아서 응. 응. 응. 자만 끙끙 앓았을 것 같은 느낌이야. 응, 응, 응. 그런데 막 이제서 막 사람들이도 나를 찾고 뭐하고 뭐하고 뭐하고 이러니까 그게 안타까운 느낌. 응. 음. 에휴. 이게 운이 좋아서 된 거예요? 아니면 이 사람이 뭐 참고 견뎌내서 이렇게 된? 뭐니? 운이 잘, 좋은 가기보다. 건 모르겠고 창고 견뎌서 여기까지 응. 올라온 느낌이 더 많이 커 응. 그러니까 우리 둘이 약간 이런 찌릿찌릿함을 같이 느끼는 응. 것 같아 응. 그리고 그 있잖아 다른 사람들 같으면 막 깨부려서 하나부터 1부터 10까지 그냥 고지고대로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1에서 10으로 바로 넘어가는 사람 있잖아 근데 얘는 응. 1 2 3 4 5 6 7 8 9십0다 했을 것 같은 사람 어. 단계 단계 단계 단계 단계 응. 뒤에서. 음. 다 와, 얘가 다막 이거 아, 때 같이 이 별을 그렸잖아. 응. 음. 막 별을 막 그리는 거야. 어? 응. 음. 그럼 음. 이 사람은 지금 앞으로 오는 게더 전성기가 될 가능성이 높네요. 응. 음. 아, 전성기가 오고 있는 사람. 응. 음. 음. 뭘 조심해야 될까요? 이런. 음, 이전 사람은 조심해야 될게 내가 예민하고 그러니까 내가 자꾸 아픈 거 이거 내 감정이 아픈 거 이런 거. 아. 억지로 뭔가를 분출 못하니까 응. 근데 물을 조심하래 물? 응, 몰라. 나는 나왔어. 물을 응. 그래. 물 물, 물, 응. 나는 여기 건강이라 응. 그런다면 북한의 부르조심 응. 응. 소화도 잘안르조 약간 울렁울렁거리는 우라. 거 울어 <웃음> 통이 터지나? <웃음> 우라 <웃음> 많이 참아서 울어가 있나? 어. 여기가 이상해 <웃음> 막. 이런 거 그러면 이러, 이렇게 안 좋은 거가 나왔잖아요. <웃음> 응, 응. 그럼 이런 거를 이겨내거나 견뎌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사람이 뭔가를 준비하자면 뭘 음. 해야 될까요? 음. 이 사람이 취미생활이라고 해봤자 시간이 없을 것 같은 사람이란 말이야. 그 정도로 잘 된다. 근데 이 사람은 그러니까 시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음. 일하는 것만큼 심도해라 라고 하고 싶어요. 아, 음. 최대한 음. 그 음. 그러니까 쉬는 것도 일하는 것처럼 쉬어라 음. 라고 어 누군가랑 얘기를 해서 푸는 과는 아닐 것 같아. 음. 음, 혼자서 풀어야 될것 같은 사람이야. 음. 막 자기의 감정을 얘기하세요 그러면 편하게 얘기를 안할것 같은 사람이거든. 음. 돌려 돌려서. 음, 음. 음. 근데 좀 눈치를 많이 보고 음. 조금 이만큼까지 온 것처럼 보여 음. 음. 그래서 주 사람들의 시선도 굉장히 조금 많이 의식하는 사람인 것 같아 음. 음. 그냥 그런 모습이 안타까워 왜냐면 사실은 이 사람은 기질이 지르고 남자처럼 툭툭툭거리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맞아 군인 그렇게, 같은 어, 막 참고 사니까 음. 음, 그것도 여자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음. 그랬을까 라는 거는 있지 음. 맞. 네, 막 그런 게좀이 사람 뭔가 그냥 마음이 뭔가 조금 그렇기도 하고 응. 자기만의 스트레스 푸는 방법을 자기가 잘 찾아야 될것 그러니까. 같아. 알겠습니다. 응. 우리 지금 얘기가 거의 다 나와서 누군지 말씀드리고 좀더 여쭤볼게요. 이분은 배우 서현진 씨예요. 아? 서현진 누구? 그 오수재 맞죠? 어, 맞아요. 네. 또 뭐예요? 또 오해영 네, 그. 또 아우 난 좋았는데 응. 이름이 서현진이었구나 이분이 응. 지금 선생님들 말한 게 맞는 게 뭐냐면 응. 이분이 사실은 이제 SM이라는 대기업에 그것도 j 응. 의 SES를 꿈꾸며 만든 밀크라는 그룹에 응. 어, 제일 제일 이제 응. 그 SM에서도 제일 밀어주는 응. 그런 그 뭐라 야지 그룹에서도 그 노래하는 노래 애를 뭐라죠? 메인보컬. 메인보컬. 어, 메인보컬을 할 정도로 응. 되게 총망맞는 응. 아이,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응. 코스도 되게 엘리트 코스를 바다, 밟았대요. 어, 음. 그러니까 국악, 뭐 국악 중, 뭐 국악고, 음, 음. 다 엘리트, 엘리트 아, 코스를 아. 받을 만큼 되게 총망받았는데, 그때 SM 사, 사정이 되게 좋지 않았대요. 응, 응. 이수만이 뭐 어디 도망가고 막 그래가지고. 근데 이 사람이 드라마를 지었어? 어. 응. 그래서 근데 거기서 잘, 응. 어, 거기서 잘안 안 돼서 연기를 시작해서 밑바닥부터 이제 또 차근차근 시작을 한 거예요. 음 그래서 그런 게좀 맞는 거 같고. 응. 근데 생긴 거는 엄청 세련됐는데 왜 이렇게 고지식해요? 꼰대, 아. 꼰대. <웃음> 어. 왜 이렇게 고지식하지? 군인 같다니까, 군인. 고지식 같아. 아. 그러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뭐, 다 하지 뭐 요즘 유행하는 말을 알까 모르겠네 <웃음> <웃음> 그런 거 같아 응. 약간 근데... 그 집도 응. 그런 느낌이야 예를 들면은 너잘 어, 됐다 근데 예를 들면 연기하니까 대본에 막 이렇게 써있잖아 그럼 약간 디테일까지도 지가 막 뭔가 응. 볼것 같은 어, 사람이야 어 맞아요 그걸로 유명해요 응 그냥 잠깐 까메오로 출연을 응. 하더라도 전체를 다 보고 가서 응. 그 찬사를 받는 배우래요 응 그리고 응. 딕션하고 발성도 응. 좋고 응 잘 됐네. 음, 지금 잘 되고 있는 그리고 구설이 그렇게 뭐딱피뭐 뭐 눈에 띄는 구설이 아. 있는 분은 아니에요. 음. 아니야 자기 관리가 철저한 사람이고 아, 고지식하다는 건내 관리도 중요한 거고 맞아. 의식을 많이 한다는 건내 관리가 잘 됐을 때는 의식하는 거지. 그냥, 아까는 조금 궁금한 게 있었는데 음. 그 겉으로 음. 표출을 못 한다 했잖아요. 음. 그러면 지금 그 이런 일반인들이 보는 모습은 음. 거짓된 모습이에요? 그게 음. 아니라 근데 내가 어쨌든 공인이기 때문에 내가 노력하는 거잖아 그렇게 보여지려고 엄청 노력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이 사람은 그 카메라 앞에 섰을 때나 뒤에 있을 때나 내가 사람들이 조금만 있어도 내가 관리를 하는 사람인 거야. 그러니까 나 혼자만의 시간이 많이 필요한 사람인 거지 그럴 땐내 성격대로 하지. 근데 밖에 나왔을 때는 나는 이렇게 해야 돼. 이게 있는 거지. 어떻게 보면 은 타협을 잘하는 사람일 음음. 수도 있어. 머리가 좋아. 음. 그러니까 단면만 보는 게 아니라 멀리서 풍경을 볼것 같은 사람이지. 음. 거짓된 행동이 아니고 꾸미는 거지. 음. 그것도 관리라고 생각할 것 같아. 그것도 맞... 음, 음, 음, 음. 음, 음. 그대로 내가 표출할 수는 없잖아. 예민해, 뭐해. 이걸 표출할 수는 없을 음. 것 같아, 이 사람은. 이 사람 성향 상안할 음. 거야. 지금 이분이 이제 드라마는 거의 뭐 이제 막 오수제도 그렇고 또오해도 그렇고 뭐 그전에 이제 블랙독도 그렇고 뭐 연기로는 다 이렇게 차사를 어. 받고 있어요. 아 블랙독은 좀 비주류 드라마였어요. 뭐 그냥 어. 막 화려한 드라마가 아니라 학생들 다리고 음, 음, 이런 거. 부른 거 하나도 안 봤어. <웃음> 내가 어제 저녁에 네. 저녁 1 1시인가 갑자기 TV가 틀고 싶어서 틀었는데 오수재 그, 그 드라마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보고서 와 진짜 예쁘다 이러고서 잠들었거든 음, 그러니까 연기 변신을 계속 꾸준히 하려고 노력하는 음. 배우고 음. 그게 또 티가 안 나도록 되게 음. 잘 음, 음, 음, 음. 음, 연습을 많이 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음. 미션도 좋고 음. 이런 사람이 잘 돼야지 음. 누가 잘돼 돼야. 맞아 진짜 잘했어 음. 맞아 내가 t v 를잘안 보는데 어제는 틀고 싶었어 그냥 오늘 보려고 그랬을 수도 있겠다 응 음. 그런거지 음. 그러면 이 사람 아까 조심해야 될 것도 얘기해 주셨고 음. 뭐 이제, 이제 이제 뭐 솔직히 말해서 적은 나이는 아니잖아요 음. 아 그치 네한38 음. 정도 되는데 뭔가 가정을 꾸릴 수 있을지 아니면 뭐 일이 더 중요한 사람인지 우선 내가 봤을 때는 일이 먼저인데. 맞아. 일이 먼저. 응. 아, 일이 먼저인 사람. 먼저. 뭔 커리어가 먼저. 그러니까 멀티가 안될것 같은 사람이거든. 응. 그래서 일이면 일, 결혼이면은 결혼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응. 아직 더 열정이 너무 많아. 응.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 응. 아직은 아니고 음, 아직은... 내가 보여줄게 더 많이 남은 느낌 음. 음. 맞아요 준비를 엄청 했잖아 음. 그 대학교 음. 내내 음. 그 밀크가 안된게 아니었어요 음. 잘됐어 어느정도 1집이 음. 데뷔를 했어 네 어. 데뷔를 해서 잘되고 잘 있는 와중에 그렇게 한명이 갑자기 나가고 하면서 그룹이 아, 아. 와야돼서 아. 계속 이 사람 대기만한거 아. 그 소속. 소속 가수 출신으로 계속 되기만 하다가 자기가 대학교를 가서 음. 열심히 공부를 하고 여기 공부를 해서 음. 음. 한참 있다 나온 거 음. 음. 그래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하는 음. 사람이구나 음. 음. 그러니까 음. 준비를 뭐 본의 아니게 음. 한 사람 많이 했지 예. 아이고 고생했다 고생했다 음. 음. 많이 마지막으로 뭐 예. 여기 앉아있다 하면은 무슨 말씀해 주시겠어요 음. 방금 했잖아 고생했어요. 고생했다. 음. 나는 그냥 누군가 나 알아주길 바라서 한거 아니니까. 맞아. 자기 만족이야, 어. 자기 만족. 이걸로 더 이걸 발표하면서 하나하나 천천히 올라가려고 하고 싶어요. 음, 근데 희한한 건 뭐냐면, 이렇게 열정이 많고 욕심이 많은 사람인데, 그걸 겉으로 전혀 티를 안 내네. 음. 사람이 눈치를 채지 못할 정도로. 음. 너무 그렇죠. 빡빡하게 사는 것 같아 자기 자신 너무 쪼이면서 사는 음. 것 같아 그거 조금만 내려놨으면 좋겠다 음, 음, 음, 알겠습니다 땡.